프로젝트 3번 스텝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자, 예제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엑셀 파일이 열려 있죠 자이 엑셀 파일의 파일명이 자, 프로젝트 3 스텝 트레이닝 엑셀 통합 문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실습하기 위해서 이 예제 소스, 소스 파일을 자, 먼저 여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아래 한글 문서의 문제들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한번 볼게요. 자 당신은 백화점 직원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직원들의 교육 결과 보고하기 위해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작업 첫 번째입니다. 자 담당자 교육 워크 시트에서 차트를 수정하여 롯데백화점의 각 지점에 대해서만 직원들의 데이터를 나타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엑셀 통합문서를 열면, 자, 세 개의 자 워크시트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워크시트에서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담당자 워크시트래요. 자, 담당자 교육 워크시트에 두 번째 있네요. 자, 두 번째 워크시트를 클릭했더니, 왼쪽에 자 테이블이 있구요 오른쪽에 네, 차트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테이블을 클릭하거나 오른쪽에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네, 뭐가 생성이 돼요 피버 차트 필드 라고 하는 자, 상자가 뜹니다 아 이것은 일반 표도 아니구요 일반 차트도 아닙니다 피버 차트 라는 기능에 의해서 담당자 교육 워크시트가 현재 만들어진 것이죠. 자 여기에서 차트를 수정해라. 자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수정하라라고 되어있고요. 자 롯데 백화점의 각 지점에 대해서만 자 롯데 백화점의 각 지점에 대해서만 직원들의 데이터를 나타내십시오. 자 먼저 자 피벗차트 라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피벗차트는요 자 우리 삽입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좀더 크게 볼게요 자 삽입 탭에 가시면 왼쪽 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차트 영역에 가시게 되면, 피버 차트가 있습니다. 자,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버 테이블은, 자,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약된 테이블만 만드는 것을 피버 테이블이라고 하고, 그 테이블과 차트까지 같이 만드는 기능을 피버 차트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피벗 차트는 자,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표현하고요 원본 데이터를 정렬 및 필터링 할수 있는 기능이 피벗 차트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세부 항목이나 값이 변경이 되면 피벗 차트에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자 여기서 에 값이 갱신이 되면 이 차트에도 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자 피벗 차트를 만들 때는 피벗 차트만 만들 수도 있고요 피벗 테이블과 함께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미 만들어진 피벗 차트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정할 수도 있겠죠. 자,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피버 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담당자 교육 워크시트에서 차트를 수정하여 롯데백화점의 각 지점에 대해서만 자 현재 백화점 보세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요. 롯데백화점이 있고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데백화점의 각 지점에 대해서만 직원들의 데이터를 표시하랍니다자 다시 한번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자이 중에서 롯데백화점의 데이터만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 이해 됐습니까 자 작업일의 키워드는요 자 작업일의 키워드는 네, 바로 어, 피벗차트에 관련되는 거고요자 피벗차트를 수정할 줄 아느냐 어.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피벗테이블과 피벗차트에 어, 여러개의 백화점이 있지만 롯데백화점만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자, 우리 지금 피벗 테이블에 보시게 되면 A열 3행의 행 레이블이 존재합니다. 찾으셨나요? 행 레이블 오른쪽에 목록 기호가 나타나는데, 자 필터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필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모두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모두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다 한꺼번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자 모두 선택이 아니구요 우리 문제에서 처럼 롯데백화점 만 선택을 하면 확인 눌러 볼까요 자 롯데백화점의 강남지점 강동 강북 강서 각 지역의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 보이십니다 자이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예 차트에도 바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차트에 보시게 되면 예롯데백화점의 강남 강동 강동 강북 강성 지역의 데이터만 표시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차트에서도 선택 가능합니다 차트에 보시면 밑에 백화점 지점 담당자 라고 하는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자 백화점에 필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우리 아까 보셨던 행 레이블에서 보셨던 필터 기능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요 자 여기서 롯데백화점만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점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지점 자 모두 선택되어 있습니다 강남 강동 강북 강성 모두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동과 강북만 선택하게 되면, 자, 이두 가지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확인되셨나요? 자, 필터링 기능입니다. 자,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 자, 요약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보기 쉽게 만들어진 테이블과 차트를 피버 테이블, 피버 차트라고 하고요. 자, 이 피버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한 문제가 자첫 번째 작업 1번이 되겠습니다.